아순서나 하는데요. 순서는 어차피 이제 문장이라는 건 여러 가지 문장이 합쳐서 단락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거의 한 단락이라고 보면 되고 구성 방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구성 방식을 하나씩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가 제시문이에요. 그 노란색. 어, 이렇게 이 부분. 주의심이요 주의심은 이렇게 그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어, 뒷구분이죠? 그러니까 항상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문장에 위할 필요가 있다는 라 얘기야. 두 번째 문장에. 구조로도 만약에 이게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서 어려운 단어들이 막 줄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만만치 않은 어떤 내용이 만약에 나왔을 때 되게 힘들어 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 지금 쭉 나왔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 요구하는 포기된 분 얘가 뭐. 뭐에 대한 얘냐? 근데 이 구조 속에 이미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좀 달라졌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봐봐 이게 위대한 성공을 이루는 위대한 성공을 이루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졌는데 여기에 여기 보면. 위대한 성공이 아니라 결국 똑같은 의미에요. 명성을 얻는 일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 이렇게. 그치? 왜냐면 어차피 전체 집합 속에서, U라는 전체 집합 속에서 일부, 일부, 일부 이게 다 나왔을 때 이게 부분 집합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이 결국 뭐가 되냐면 얘가 된다는 얘기에요. 얘 1이라면 이게 이제 얘 2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들이, 얘와 전체 집합과의 관계, 이 관계는 이제 거의 이제 포함 관계에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상등 관계는 달라. 여기가 A라면 얘들이 이제 B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AB의 관계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가 이제 AC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이런 것도 있죠. 이꼴 관계. 그렇죠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동등 관계니까 보통 제소수이라고 보실 때 In other w o r 나 n a 같은 게 나온단 말이야요 어, 이거 예시니까 당연히 f o 램프 x 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r example나 for i 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뭐가 나오냐면 In 더월즈가 가장 많이 쓰이고 In 더월즈 e r 제소수이라고 합니다. 바꾸만 하면, 즉, 다시 말하면, 뭐, 내 데리지 같은 표현이 가장 많이 나와요몇개더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다른 걸로, 음, 바꿔서 내지는 않으니까, 이러다올르다면 보통 데리지죠. 자, 요걸 통해서 우리가 뭐야? 여기, 이 예시가 뭐에 대한 예시라는 걸알수 있어? 당연하죠. 뭐, 죄신문에 대한 예시라는 걸 충분히 알수 있죠. 그죠? 규칙을 정해놓으면 별로 어렵게 없어요. 뭐, 딱 그렇게 뭐 해석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요즘 붕구려고 나와 있잖아, 이렇게. 이해가 나오게딱 좋단 말이에요, 부정은 안 나와요, 언론이 나왔으니까.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가면 항상 그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는 건 아니다, 그제 그럼 여기 뒤에 나오는 이해도 마찬가지잖아. 그럼 결국, 이렇게, 음, 뭔가 명성을, 명성을 이룬 일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 봐. 항상 느끼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마이너스로 가야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막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뭐가 됐어? 외로움을 느끼잖아.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이두 번째 문장이 뭐가 나왔냐면, 봐봐요. 여기, 우리가 빨간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성공과 어치먼트. 성공한 것과, 그 다음에 성취한 것. 이두 가지가 똑같, 똑같은 건 아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야 돼요. 그죠? 똑같은 건 아니야. 그죠? 너무 종종, 우리는, 하나를, 나머지 하나와, 어떻게 한다? 착각한다는 얘기지, 그지두 개, 두 개가 나왔잖아. 이 2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죠, 이것도. 2라는 개념에서.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이 2라는 개념이 출발하려면, 뭘 정해야 되냐면, 바로, 일로 와야지, 일 여기에, 어치먼트와, 서쉐이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C로 시작해서, BA로 하거나 AB로 가는데, 이것도 우리가 평가를 할수 있는 게, 이게 나왔죠. 이완은 대조적으로. 먼저, 뭐가 나와야 돼?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나와야 된다는 얘이지그지 어. 순서가 잡혔네. 요 C에서 A로 왔다가 B로 가야 된다는 뜻이그 그쵸? 이 어. 구조를, 요 어떤 단독 구성 방식 하에서 나오는, 이 문장과 문장 간의 이런 구성 방식 있죠? 이거를 우리가 꿰뚫면 밥은 쉽게 잡아줄 수 있다네